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루툴라 왕국을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지원을 한 결과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어, 이 게임이 완료가 되려면 150명의 인구수를 확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개의 방, 왕국을 더 방문해서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머리가 아프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맵이 상당히 넓어요 쭉쭉 드래그해도 계속 올라가죠 만약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건 최소 10편정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나마 불행준 다행인거는 저희가 남서쪽 끝자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략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는 감이 잡혀요 만약에 저희가 가운데서 시작했으면 아예 감도 못잡았을거예요막 동서남북으로 갈팡질팡에다 끝날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건 재정비를 한 다음에 좀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제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챙겨줄게요. 여기 석탄도 있으니까 석탄도 챙기고 나무도 챙기고 이런저런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집도 이렇게 많이 지어주긴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지어줍시다. 자, 노가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가 있냐. 그래서 중량이 거의 40 가까이 도달했기 때문에 일 중량을 늘리는 팬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팬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집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찍고 길을 또 만들고요. 이쪽 라인은 여기까지만 확장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1 1 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이 도시가 커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놓고 자 속도 올려야 되니까 자 노를 이쪽에다 지어볼게요지을수 있을까?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아 근데 우선은 그래요 펜 먼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이 펜을 만들게 되면 석탄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모량 을 자체를 좀 늦춰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먼저 작업을 합시다 중요해요 그 와중에 일단 펜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펜은 시끄러운 아이니까 일단 이 주변에다 지어놓을게요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고도 한두 개 정도 더 지어줄게요. 저희가 장거리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음식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거 보관을 좀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워터타워 하나 더 지어주고 완성이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만들 수 있고요. 그그 다음에 음식 저장고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크기를 한번 봅시다. 아 나무가 모자르네. 여기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어디갔지? 아 여기 아직 있죠. 다 캐버립시다. 자한 개치 올라갔으니까 물은 최대한 많이 끌어갈게요. 연구한는데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장 공간 늘린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동을 못합니다. 자, 자원들 가지고 오고 있죠? 17, 좋아요. 자, 이 아이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뒤에다 지을까요? 일단 옆에다 지을게요. 푸드살로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을게요. 그 고난 후에 노를 만들면 되겠죠. 자노 어디갔니? 노를 만들면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할거예요 일단 여기다 하나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완성이 됐고 어디보자 이제 더 질게 했나요? 자원만 모으면 되겠죠. 자원을 좀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물은 주, 좀 최대한 채우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진흙 있죠. 진흙 필요한다. 일단 진흙을 어디로 이동할게요. 일단 이게 완성이 되면 좀나아질거예요 중량도 약간 애매모하긴 한데 중량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금방 되겠네요. 8시간 자 일단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읍시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음식을 좀 채울게요. 여기는 자원들을 최대한 채워놔야지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 일단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여유가 있을 때노 하나 좀더지어놓을게요 왜냐하면 속도도 중요해요. 저희가 빨리 이동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지어놓고요 됐어. 아한 명이 떠났어요. 그래요. 이거 조건 알죠? 25명이 되면 애들이 좀 슬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괜찮은 건물이라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감안해야겠죠. 일단 여기 있는 거 음식 좀 최대한 챙기고, 이제 이동을 할 때가 왔어요. 자, 이동합시다. 자, 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 나무도 좀 챙기고, 진흙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갑시다. 아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자 석탄 또 챙겨주시고 보세요. 이게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30% 그러면 1.6에 30%면 얼마정도 될라나? 한 0.45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도 다 챙겨줘. 그 다음에 석탄 저장량 올려주던가 그렇게 할게요. 여기 있어요. 그쵸? 100% 올려준다고 하니까 아마 60개 정도 보관이 되는 것 같죠? 됐어요. 자 이제 이걸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대기 일단 석탄 다채워지면 바로 이동할게요. 됐어요. 갑시다. 자 동쪽으로 출발 저희가 다 갔던 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음 우리 다음 행성지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 좀 위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꿉시다.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아 이거 봤던 거고 자 빠르게 이동합시다 갈 길이 멀죠 음식 챙길 수 있을까 챙기고 이렇게 여기는 들렸었죠 자 먹을 거 가져와 빨리빨리 가져오시고 나만 하나 챙길까요 말까요 생길게요. 뿌자그 다음 공간은 너무 황량한데요. 그쵸? 저게 뭔가 보여요. 일단 이동해봅시다. 어?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야 여전히 1.4나 소비가 되네요. 음... 좀더줄여야겠네 아니면 저장량을 늘리던가 두 중에 하나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이 아이는 뭐죠? 골든스피어. 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래요. 자 퀘스트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네, 이거를 더 발견해야 된답니다. 두개더 발견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이것저것 좀 확인을 해볼게요. 챙길 게 있죠, 여기. 자, 이런 거 챙겨주고. 석영도 나중에 위에서 좀 챙겨놓을게요. 잠깐만, 저기 불빛 보이죠? 아닌가? 음, 아니야, 동쪽으로 갑시다. 동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동쪽으로 바로 이동할게요. 잠깐만 여기 레릭 있잖아. 자레릭 같은 거는 좀 챙겨줘야겠죠. 너 뭐니? 저희가 청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성유물 이런 건좀 챙기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동을 할게요. 됐어. 자 바로 빠지고 여기는 뭔가 해안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잠깐 여기 뭔가 표시 중인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설마 저게 왕국이 있다는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나무도 보이고 오아시스입니다. 아 좋네요 이런 거. 일단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오아시스들 좀 많죠? 한심 넣은 것 같고 뭐 다른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석탄도 있고요. 아 행복하네요. 아 여기 또 유적지가 있네. 이런 것좀 챙겨줘야죠. 자, 좀만 기다렸다 이동할게요. 어 잠깐만. 아 저거 못먹었네 이거 먹으러 가야돼요자 실수했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자왜 안되니 그래요 일단 보낸 다음에 좀 기다립시다 여기서 대기 됐어요. 블릭바운드죠 바로 이동할게요. 그래서 몇개 가져왔니? 어우 4개 네 4개 네 아주 좋아요. 잠깐만 이 위에 뭔가 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마크가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좀만 더 이동을 해봅시다. 석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힘내봅시다. 앞으로는 석탄 60개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나머지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선 석탄만 어떻게 관리되면 될것 같아. 자 워커 보내고 바로 오른쪽으로 빠질게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물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 효율성 올리는 것도 답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석탄이 지금 최고일 것 같아요 자 아니지 이거 말고 어디 갔지? 그래 이거 먼저 좀 오래 걸리긴 할 건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쪽으로 갑시다 챙길 것좀 챙길게요. 자, 그리고 지금 11명의 여유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납구를 하나 더 지어도 될것 같아요. 일단 하나만 더 지읍시다. 그래서 빠르게 자원들을 좀 긁어모을게요. 자, 다 그리고 봅시다. 빠르게. 총 14대를 컨트롤 할수 있어요, 저희가. 좋죠. 아이고, 또 뭐니? 아, 석탄? 그래. 자, 그러면 자, 인원들을 좀 재배치해야겠죠? 자, 여기는 있 석탄을 좀 챙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좀만 움직입시다 됐어요 자 워커 한명 보내가지고 또성유물좀 얻어보고요 자 석탄 최대한 또 빠르게 얻어볼게요 자물 채웠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어느정도 채웠고 나무도 있고 석탄만 얻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석탄에 올인합시다. 올인하고 바로 저기 있는 성을 이동할게요. 초반이 힘들지 나중에는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좀, 그, 좀만 버티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슬슬 저장고도 만들긴 해야겠다 자원 좀 버려지는게 좀 아깝긴 해요 이 아이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얘는 좀 많이 크네요 그쵸? 음.. 아 공간이 좀 애매한데요 그쵸? 안 되겠다. 여기다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뒤에다가 연결을 시킬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죠. 됐죠? 자, 석탄 거의 다 챙겼니? 갈때 됐어 우리. 자, 갑시다. 자, 저장 공간이 늘어났으니까 좀 별일 없을 거예요. 나 퀘스트 한데 있어서 좀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뭐 별일 없겠죠 속도가 느린 게좀 다리다 노를 좀만 더 만들어볼게요 오잇. 됐어요 쭉쭉 올라가죠 자 여기도 성형을 얻어보고 아니야 아직 우리가 25명 이상을 받기가 힘들어 일단 내비둘게요 그냥 내비두는게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쭉 갑시다 가서 미션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건물들 있죠. 그런거 있으면 구입을 하고 뒤로 오도 기울었네요. 앞쪽에다 건물을 좀더 많이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도착했습니다. 음이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고 메힐리아 패스지 작은 왕국이네요. 어디 보자. 일단은 지금 보석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구입을 해볼게요. 아, 이런 거 말고요. 아, 석탄을 만드는 게 시기였네요. 그쵸? 이거 왠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행복도를 올려주는 건데 저희가 필요할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유리를 먼저 연구하긴 해야겠대. 제가 봤을 때는 석탄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먼저 구입을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퀘스트를 합시다. 자뭘 찾아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윈드 스피너 서용돌이 치는 바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죠. 윈드 스피너 어디 있을까요? 뒤에 있구나 내려갈게요. 다시 이동합시다. 자윈드 스피너는 아래쪽에 있대요. 여기 정도에 있는 것 같아. 자 쭉쭉 이동합시다. 아 그래 점토가 없어서 더 이상 못 만든다고 언급이 돼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연구 중이긴 한데 다른 걸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글래스 만드는 거 있죠? 석연 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 먼저 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날아간 게 아쉽긴 한데 뭐 답이 없네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건물을 해금 시키는 거 먼저 연구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경 쓸게요. 자 이런 거다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제 석영 많이 쓸 거잖아요. 그쵸? 렐레크 찾았고 나물다 챙겨 어 석탄 있다 잠깐만 그러면 갔다 오면 되겠지? 별일 없겠지? 별일 없을 거예요 자 효율성을 먼저 올리게요. 자, 만드는데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점토 만드는 것도 효율성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석탄 소모량 줄이는 거 연구를 할게요.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시킨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챙겨주고 거의다 왔잖아 여기서 건물 찾아내야 는건 아니겠죠? 그런 것 같은데 그네 여기서 찾고 돌아가야겠네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찾아봅시다 설마 이건가? 이건 것 같아요 아니구나 고대 우물이잖아 이것도 설마 퀘스트에 해당되는 건가? 한번 볼게요. 는,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서 물을 퍼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찾아볼게요. 여기 이거 뭐야? 얜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우리의 좀 석탄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맞니? 그래. 자 일단 물어봅시다. 자, 아, 또 물건을 찾아줘야지 수리가 가능하다 고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찾아야겠죠. 어디 있을까요? 자, 바로 또 다른 데를 찾으러 이동해봅시다. 자, 하우징 블럭 하나만 더 지어주고 이거 말고 일단 돌아가야겠죠 지식을 알고 있는 두 명을 저희가 데려가고 있어요 어 여기 석탄이 있네 이거 다 챙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투입을 시키면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보세요 속도 보세요 상당히 빠르죠?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석영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아이도 만들어볼게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니? 어, 그러면, 아, 이게 좀 짓는 게 애매모하네요, 얘는. 길을 여기다 만듭시다. 이쪽 라인에다 붙여버릴게요. 됐어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동합시다. 왕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석탄 거의 다 챙겼죠? 좋아요. 그리고 얘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나무도 좀 챙겨야 돼요. 조만간 나무 가지고 석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챙겨야 돼요. 쭉쭉 가져오고 있죠. 자, 석탄 조금만 더 가져오고, 자, 빨리 복기를 합시다. 그리고 예, 유리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석탄을 저희가 힘들게 구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아니면... 뭐 땅에서 캘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시에 들려서 구입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자 먹을게 부족한데 먹을거 이쪽에서 좀 챙기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볼게요. 그래요. 자 윈드스피너 빨리 빨리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기하고요. 일단 먹을 것좀 챙깁시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 성물이 있네요. 이런 것도 좀 챙겨줄게요. 자 그리고 석영 좀만 더 챙깁시다. 저쪽에도 뭔가 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보이죠. 저 성인 것 같아. 난 나중에 기억했다. 움직일게요. 자, 북서쪽이죠. 자,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다행이에요. 어, 그래요. 윈드스핀 없고 젖졌다고돼 있네요. 그래서 또 여기도 스카이포트를 만들어주면 우리 편이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다행이네요. 아 이런거 눌러줘야지. 자 여기도 동맥이 된것 같아요.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무튼 대충 하는 방식을 좀이해한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석탄 유지하는 게좀 쉽지 않고 나머지 자원도 확보하는 게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아이고 또 떠났죠. 뭐 어쩔 수 없죠. 즐겁게 하주,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 우리. 자 렐릭 찾았으니까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자 이거 구입할게요.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일 이거 먼저 연구한 다음에 디자이어 여기서 이게 뭘까요? 아마 신앙에 관련된 탑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자 이것까지만 만들어봅시다. 일단 자 자원이 모자르니까 어 두번째 동맹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원이 모자랍니다. 자원이 모자라요. 최대한 챙겨야 돼요. 그래요. 이것도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시장 심어 올립시다. 빠르게. 나무를 캐면 바로 건설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석영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선택해 놓고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가니 지금? 자 먹을 게 있었는데 아 먹을 거 지금 많이 챙겨놨구나. 그럼 됐고. 그래 물도 좀 챙겨갑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와서 구입을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좀만 더 기다리면 애들이 행복해질겁니다 아 그리고 집을 좀더 지어볼까요? 자이 아이를 참아 행복도 올려주는 게 있나? 헉! 범위 올려주는다고? 이거 왠지 중요할 것 같아. 이거 눌러놓고 건설 먼저 할게요. 자이 아이를 애매하다. 범위가 애매하죠. 일단 얘는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뚜껑을 좀 달아줘야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합시다. 행복해지니? 그럴까 생각이 돼.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자원들을 좀더또 확보를 한 다음에 다음편에 또 다른 왕국을 찾으러 이동할게요. 아까 북서쪽인가 북동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뭔가 커다란 왕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녁이라서 보이진 않아요. 아마 다음번에 별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자 석탄을 구매를 할게요 팔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무? 아니야 물? 물을 좀 팝시다 자 이렇게 좀 해놓고 됐어요 물은 여기서 퍼 가도 되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왕국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 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쵸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